11월 15일 영상일기 시작 <웃음> 어,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일기고 어, 오늘은 굉장히 스케줄이 많은 하루였다 어, 오늘은 뭐 자체 예능도 찍고 제이크 그 생일이었기도 하고 어, 이것저것 부가적인 스케줄도 되게 많아서 음, 이것저것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되게 요즘 바쁜 일정들이 꽤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 일단은 한 4, 5일 뒤에 있을 앤커넥트 두 번째 팬미팅이 있어서 그것을 요즘에는 가장 더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앤커넥트 이후에도 이제 우리 리패키지 앨범 준비도 있고 음, 어, 또그 외에도 많은 것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알차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메이크업 지우고 막 이것저것 하던 방이었는데 내가 이제 가위바위보로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음 이번 영상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근데 저번에 예전에 찍었던 그런 영상일기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어그 방에서 이제 침대를 여기다가 두고 옆에 여기가 창문이 있고 이렇게 혼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 꽤나 오랜만에 찍는 건데도 음, 많은 걸 준비한 것 빼고는 바뀐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것 같다 아무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씻고 여러 가지 또 옷도 좀 구경하고 하루를 좀 정리해보고 하면서 하루를 이제 정리를 할것 같은데 아마 음, 내일도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잠을 자야 돼서 오늘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될것 같다 영상이 끝! Bye!